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라운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그래도 한 2018년도쯤인가부터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약한 5년 만에 구독자가 1만 명을 넘어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기념으로 오늘은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을 답해드릴게요. 가장 좋아하는 곡은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나는 곡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녹음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자기 노래 부르면서 처음으로 울었던 노래가 있어요. 그게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라는 노래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뭔가 노래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친구가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감정으로 불러라 그래서 그렇게 감정으로 부르다가 처음으로 제 노래를 부르면서 울었던 노래가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라는 노래입니다 그런지 좀 기억에 많이 남기도 하고 가수가 이름 따라간다고 하는 것처럼 뭔가 사랑받고 싶어서 시작한 음악이나 이렇게 노래하는 것들에 대한 곡이라서 조금 기억에 남지 않나 싶어요. 라이브 방송은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조금 많이 했었는데 어 이제 종종 계속 인스타나 뭐 틱톡이나 뭐 유튜브도 등등 종종 이제는 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최근까지 광고음악에서 음악 제작하고 녹음받는 일을 하다가 퇴사를 했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뭐 유튜브나 아니면 기타 뭐 가요 제작하는 거 아니면은 제 앨범을 제작하는 거에 힘을 좀 쏟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라이브 방송 같은 거나 소통 방송을 조금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팬미팅은 뭐 여러분들의 반응이 조금 더 뜨거워지면 그때쯤 생각해볼게요. 어 제가 부른 거죠. 조금 오래됐는데 잠깐 불러드릴게요. 내 맘을 볼수 있나요? 난 그대... 쓸게요. 한 걸음 뒤에서 프로의 활동 계획. 아무래도 혹시 하면서 뭐 유튜브 이런 가로 영상들도 조금 많이 만들고 활동을 하지 않을까요? 앨범도 좀 되고. 오늘인 것 같아처럼 뮤비도 좀 찍어보고 할 텐데 요즘에 겨울이라서 밖에 나가니까 손이 너무 추워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집에서 영상을 찍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저희 집 안에 있는 작업실인데 이거 다 방음공사를 제가 아는 형님이랑 같이 다 수작업으로 붙인 거거든요 보시면 그 위에 천장에도 돼 있고 보이시나요? 저희 그냥 제 방입니다 작업실 방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게 그냥 제 노래를 조금 더 들려 드렸으면 좋겠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초반에는 조회수 같은 게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 제가 여기저기서 노래 재능이 없다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노래 연습한다 생각하고 계속 찍었던 것 같아요. 뭐 음악 연습이나 뭐 믹싱 연습이나 등등 등 귀여... <웃음> 귀여운 거는 글쎄요 그냥 별생각 없이 하는데 사람들이 귀엽다고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좋아하는 한국 가수는 의외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가수 중에 한 분이 싸이님 노래 중에 비오니까 라는 노래가 있어요. 비오니까 전화 걸어줘 하는 뭐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가 제가 노래방 가면 항상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 그런 노래 되게 좋아했었고 뭐 힙합 쪽으로 가면 뭐 다이나믹 듀오분들 뭐 쌈디 이런 쪽을 조금 좋아했었습니다. 감미롭다면 콘텐츠는 뭐 틱톡이나 이런 쇼츠 영상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만들다가 제가 한번 틱톡커분 중에 담담이담이라는 분이 계세요 틱톡에서 이번에 뭐라 해볼까 하면서 막 보다가 너무 웃긴 영상이 있는 거예요 똥 싸세요 똥 싸세요 하는데 노래를 하시길래 어? 음악 콘텐츠니까 내가 이걸 조금 고퀄로 만들어서 만들어보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재밌지 않을까? 똥 싸세요 똥이 싸세요 해서 했는데 사람들이 이게 왜 이렇게 감미롭지? 왜 이렇게 쓸데없이 감미롭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어 그, 그런가 보다 하다가 막 틱톡 다른 틱톡커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마리 a t if this s o n R&B 이 노래가 R&B라면 이 노래가 뭐뭐라면 그래서 그거를 좀 따와서 처음에는 이 노래가 어쿠스틱이라면 했다가 두 번째는 그냥 어? 감미롭다고 감미롭다고 하니까 그게 약간 나의 캐릭터인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노래의 색깔인가? 어서 한번 감미롭다면 시리즈로 가볼까 해서 이 노래가 감미롭다면으로 바꾼 거죠 어쿠스틱을 감미롭다면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너무 좋아해 주시다가 중간에 어떤 미치신 분이 고개사를 감미롭게 해달라길래 딱 보고 미쳤나? 이거를 고개사를 어떻게 감미롭게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띵! 하면서 어? 내가 상상이 안갈 정도면은 굉장히 새로운 게 나올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신선해하고 재밌어하겠다 싶어서 아 이건 무조건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웃사이더 랩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어가지고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봤죠 시계 래퍼들의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어 힘들었던 거는 사실 예전에는 사실상 이게 일이나 아무래도 노동력 같은 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뭐 노래를 만들고 노래를 하고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이렇게 올린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뭐 뒤에 막 크로마키도 했었고 좋아하지도 않는 노래도 되게 많이 커버도 했었고 되게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조회수라든지 아니면 뭔가 증진되는 향상되는 뭔가 보이지 않았을 때가 제일 힘들지 않았었나 싶었고 극복했던 거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쇼츠 영상 같은 거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실적 욕심이나 기대 이런 거 조금 버리고 조금 길게 보자 해서 성과 실적, 조회수 이런 걸 조금 본다기보다 그냥 다음에 내가 뭘 했으면 좋을까? 다음에 무엇을 할까? 이것만 좀 생각하면서 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다음에 그거를 계속 계속 해나가는 데만 집중을 좀 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되게 여러 가지 여러 곡도 생각이 났는데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란 노래랑 비슷하게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 라는 노래가 되게 잘 됐거든요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한 3, 4곡 정도가 되게 잘 됐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제 자작곡이 조회수가 한 60만 정도 나왔었나? 그래서 그 곡이 사실 예전에 그냥 저 혼자 이렇게 만든 거라서 사운드적으로나 뭐이런저으로나 되게 부족한데 뭐 가사라든지 뭐 진실성 뭐 이런 거라든지가 좋았는지 제목에서 아실 수 있듯이 제가 노래를 했던 이유 같은 느낌이거든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근데 그 당시 어쩌면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지 않아서 슬퍼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노래를 했던 그 노래가 굉장히 아직까지는 제, 저의 진짜 노래 같아서 만약에 어떤 콘서트 가서 한국만 부를 수 있다면 그 곡을 조금 들려드리고 싶지 않을까 음악 말고는 요즘에는 운동을 아침마다 한 주에 4회? 3, 4회 정도씩 하고 있고요. 영화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블 영화 같은 것들은 되게 많이 챙겨 봤었고 영화 보러 가는 거 자체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웹툰도 조금 보고 최근에 99강화 몽둥인가 그거 보면서 와 정말 자극적인 자극적인 자극적인 맛으로 버무려서 정말 잘 만드시는구나 하면서 또 되게 많은 영감을 받기도 했었어요 난 특별한 사람고 싶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것 같아 평범해지